다이어트 따라해봐, shake it s h a k i B D 아침엔 마시고, 비 D 비딜 l a 윙 c 윙 e 지비 n g 저녁엔 씹고비 D 비 D l 매일매일 다르니까, 비지 비딜 l b 참 쉽지? 따라해봐. 어?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, 비 D 랩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세요. Q on B D